아 좋았어! 올라이 왔어! 좋았어! 써주 두 잔! 하하하 <웃음> 미치겠다 진짜 nope. 오 상경이 오 멋있다 소정 돌고래 우와! 내가 본 것만 해갖고 내.. 내만 저쪽에 올라 락 내리락 했어 저기 있는 감탱이를 다열로 보내주면 좋겠구만 뜰 채까지 딱 뜨는 걸 하나 딱 나오면 좋은데 그런 사이즈가 하나 나왔으면 좋겠는데 말이지 바다 안녕! <웃음>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! 왔다! 왔다! 왔다! 이번에는 이번에는 제일 크다! 오오 이번에는 제일 크어! 아이가 지치가 올라왔다 지치가.. 메야 <웃음> 매... 지치가 올라왔어 지치가 30이네! <웃음> 지치가 30.. 야그 엄청 큰.. <웃음> 엄청 큰 지치가 올라온다 <웃음> 지치가 30이 너무 헛부아 아, 배꼽.. 아 이건 효과입니다! 지금 왜지 이야.. 이야.. 멋지다! 에이! 감세인 줄 알았잖아! 야 여기도 지치가 나와 본다! 나, 궤도에오면서 지치 처음 잡아본다. 아, 지치도 좀 때로 댕긴데, 디데이가 작아갖고, 걸어들어준다. 나줄게요 야, 바깥에 속려, 바깥에 속려. It's locked 어, 하고 있어. 알겠습니다. 빚밥 관리 잘할게요. 오늘은 보고가 안 나오네. 야! 어, 간비다. 야리. 이버기만 말이 쓰면 되는데 시알이 아 진짜 아쉽다. 아쉬워. 저 지치만한 것들이 나와야지. 아, 나 진짜. <웃음> 23. 2cm 더커 갖고 제피 지 보이. 뭘 심어? 이쪽 어, 이고 많고 많은 고기 중에 고등어 모터를 달았쥬 잘가 도도 앞으로 튀어나가 감색이다 오오. 아 망상하다 서울 나. 사람이에요 서울 감색이 드디어 나왔다 왔어 왔어 잘해 잘해요 15 가아요 안색이 15. 이 15. 진짜 왜 비밀이 너희들 옷비를 좋은 걸 사서 그래. 유치원 잘 가. 거기야 있으면 뜬들이지 말고 나와라. 진짜. 어, 볼라긴데. 어 아, 저게 자꾸 눈에 거슬리지 마. 나 자본이다 이리로 무게를 해도 네가 자본이래 볼라기 그래도 시야리 좋다 솔라들께 자고 가고요 서울 감성동한테 털리고 털리고 큰 것들이 나와줘야 된는데 사이즈가 너무 아쉽다 진짜 그게 말이다 최소 30분 나와야 된가 아니야? 지금? 틀채 틀채 내가 갈게 내가 꽉 붙여놔라! 야! 꽉붙여내라 야 제일 크다 나이스 좋아요 야횟감 나왔다 <웃음> 이야 3 5 되겠다 오늘 중에 제일 놓커 <웃음> 오늘 제일 크다 할게 축하 축하 횟값열라어14 아, 좋아 좋았어 야아 오늘 안 왔으면 어쩔 뻔했어 프로의 독주를 막아라 한방이네 진짜 백날 잡아봐야 못할 거요 잠바리 네, 잡아봐야 못할 거요야 이제 치알좀큰거나올라갑다 오늘 고생하셨어요. 아 고생하셨다. 음. 우와! 리 오! 음. 부른다, 불러. 나 부른다, 불러. 와, 음. 자, 이거 그래가지고, 이 사글라 뜯던 정도. 아주가지고살봐자 아들 와봐 이거 먹어봐 바삭바삭해 아빠 음. 음, 바삭바삭삼촌이 어. 이게 제일 부드러워 음. 맛먹어 감독이가 왜 비싼거야? 쌍고기야 <웃음> 쌍고기라니 저인산이니까 음. 비싸 점점 음. 바삭바삭 음. 맛있다 음. 오! 앗 뜨거 앗 뜨거 오! 어두워 면 한번 먹면 맛있지? 음. 많이 먹어 콜라 한번 먹을까? 뭐야? 간다 맛있어 음. 이게 지치지? 응 지치~~ 음? 와우! 진짜 맛있다 뭐야? 강성동 이게 지치지? No. 아니 이게 강성동 아 이게 강성동이가? 음 맛있다 와음맛있어 음. 같이 없는 거야 이게 음. 내가 여기에서 포광군데 삼촌이 음. 별 없는 거래 내가 그래. 먹금 그래. 땡으로 그냥 먹어 이거 안 봐주고 오빠 음. 이빠좀 바삭해 약간 생선가스 오는 느낌이야 <웃음> 진짜 꿀맛 쥐치회도 <웃음> 은근 다네 단단한게 없게 찐보 단게 기장단게아니이 가자고 내가 또 계속 먹어 누나가 주는 거잖아 나한테 진짜 탁다른 맛이 나 진짜 쥐치에 음. 먹는 사람들은 쥐에만 근데... 먹고 그래야 또 근데 이거 아빠가 더 먹을 거야? 아니야 우와 좁고. 아빠 근데 솔직히 <웃음> 이거 이런 이런 사이즈도 튀겨 먹는 사람 분들이 <웃음> 별로 없어요. 다 횟도 먹지. 이게 낚시인의 예의라서. 우리 으면 작은면 반개 사이즈면 해결는이 맞아 원래. 햄버거 반개 먹고 바로 자 갖고 얼마나 죄책감 들었는지 알아? 자고 있는데 햄버거 먹고 바로 잔다고 막. 반개 아니잖아. 반개 소? 햄버거 반개 감자 튀김 안 먹었어? <웃음> 아니 근데. 그러고 자잖아. 자는데 완전 꿀잠이다. 꿀잠. 잠이 소유를 봐서 한잔 해. 왜 여기까지 한잔 먹는 거야? 낭만이라서 자가 왔잖아. 그렇게 한잔 해. 어? 소주에다가. 그럼 싸봐. 아니 나는 원래 회 소주먹는 거 엄청 좋아해. 응. 안 들어가거든, 술이. 원래 회 술이 잘 들어가. 어. 자, 야. 골고루 다 넣었어요. 네? 지치까지요? 아, 네? 아니요, 지치는 안 넣었어요. 네? 왜 감생이. 딱 감생이 만이야 술은 막벌거고 흘려, 아까 웃으을 집 새벽에 만나가지고 만들어. 7개 어7어어 7개 만들어. 7개 만들어. 7개 만들어. 7어 7개 만들어. 7개 만어 7개 만어 7개 만어 7개 어 7개 만들어. 어, 어, 뭐 <목소리> 어 거. 뭐, 오늘은 낙장두 번째 니다 물때는 좀어떤가요 오늘 때는물때예요물때라좀 그이야기 후로 계도로 한번 출전 해보겠습니다 그 말이 멘탈 자꾸 꼬이시네요 아까 <도의에> <웃음> <안녕하게 나> <문> 처음이서 잘난다 안녕하십니까 낙장부입의 허챔지 낙만낚시꾼 퍽 프로입니다 날씨도 좀... 예 괜찮고 그만하자 다시하자 다하자좀더 끌어올라다가 망했다 좀더 끌어올라다가 망했다 안녕하십니까 낙장부입의 허챔지 낙만낚시꾼 퍽 프로입니다 오늘 낙장부입의두 번째 출전을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. 오늘 어디로 저희가 출조를 가죠? 오늘은 여수 구모열도 거래 계도로 본부인데 오늘 좀 참가. 것같 저희들 중에서는 낚시를 좀하는 낭만이한테 좀 기대가 많은데요.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되도록이면 빨리 가가지고는 좋은 자리를 선점해야 되니까 이제 출발하시죠. 자 고고 하나 둘셋 파이팅! 네. 아, 아 이번엔 부드럽게 잘됐아 짧게 하니까 잘 되네. 몰라, 이리 커요. 아, 역시 뽈락이야 아. 맛있지? 응. 볼락 그 뱃살 그 뼈는 그냥 씹어도 씹어거죠 에? 진짜? 응. 튀긴 거라, 물론 걸리지 않아. 근데 엄청 웃던데? 아, 형. 그런... 그 손으로 만지면 그러는데 씹으면 아니다니까? 그 진이름이나 우아리만 뜯어도 되고, 등 뼈하고 막. 엄마 다이어트 한다며. <웃음> 아고 지금 안 먹고 있잖아 그래서. 대충 맛있는 것도. 아니야, 이거 한잔 정도는 괜찮은 거야. 원래 응. 이런 거 먹을 때한잔 먹는 거야. 어아다 먹잖아. 먹네. 응. 응? 먹네. 밥을 안 먹으니까 그냥 먹네. 다 살이야. 아빠가 이제 몇번해 보니까 왜 <목소리도> 열이 나. <목소리도> 복다뭘두 장하고 볶두야. 이거 그냥 어 먹는 걸하락 했잖아. 먹으라고. 고 <목소리도> 먹을게. 이런이런고구마좋아했는데 먹어야지. <목소리도> <맛있을 때> 맛있다. 맛있다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신댕면치 청양고추를 팥밥 넣자 다 먹네! 뭘, 뭘. 못먹어 너는 나 말했잖아나 분명히 저번에 얘기했잖아 나 엄청 맛있어 많이, 많이 많이. 아, 아, 이 말은 뭐먹런거먹어거지아이꼴락이 진짜,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폴락은 왜 회를 안 먹는 거야? 먹어! 회를 먹는데 응. 튀긴 게더 맛있어 이거보다 더 커야 돼 25cm 정도 돼야 이런 그래. 거 왕폴락이 있어 그러면 회로 먹으면 더 맛있겠네?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 어? 삽자, 꼴락은 감생이하고도 안, 안 맞았다고 안 아, 아 진짜? 로하고도안바꾸 거야. 근데 잡기가 힘든가 보네? 근데 좀배다고선상을 가야돼 아. 진짜 골라, 진짜 골라. 난 진짜 뽈락 큰 거는 못본거 같아. 수마 잡는 것보다 뽈락 예 마리 잡는 게뽈라 그렇지. 내가 수마는 더 좋아야 돼. 1 0도 이하로 떨어져야지 맛있다. 살이 흐물흐물해서 맛이 없어. 3, 나물 사월 초까지 딱수거가제일맛있어 처리. 솔직 우리 그때 잡아도 안 먹지 않았니? 안 먹지 그거는. 솔직히 말해 우리 그때 잡아도 안 먹잖아. 아니 수거는 포트기가 편한 거야. 포를 아, 따가지고. 그래. 스테이크를 해먹면 진짜 맛있어, 소고도. 근데 소고는 제일 싫은 게맞 우리의 떠댕긴 것들 있잖아. 가안 음. 그 비린내가 엄청 심해. 비린내가 엄청 심해요. 남편도 없어, 이제? 뭐가 치킨. 한 마리 남았는데? 먹을 거야? 이 넣었어? 아니면 이라어 아, 그모자자 이거 다 튀겨 써야지 어이가? 깔다부부만안 돼. 왜? 깔다부부만고 아, 됐다 여기 삼촌 당기는 거 소란질 하고 누가 아파할 거이야그 <웃음> <웃음> 한쪽 딱나는데 한쪽 하려고 삼촌이 먹으라고, 좋잖아, 근데 이게 이쉬울 때가 좋은 거야. 저이